네. 네! 오오딱하나도오 이걸, 이걸 바꿨어요? 아, 아니에요! 오! 에고자! 스 그래도 에고님이 맞춰주셨어요 과연 거니까. 에고는 정답을 맞췄을까요? 도전! 과연! 와! 와! 와! 와! 와! 야 이걸 맞춘다고? 역시 에고님이야 자 그럼 이제 숙달된 쪽이 이제 푸산님의 선택한 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덱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선택한 덱은 욘겜 바월댁뭐 <웃음> 욘도와 겜비색 바운스 하면서 너를 키운다 제가 이런 덱들을 항상 생각해봤는데 못한 이유가 너를 내봐야 뭐 다른 구역을 못 이기고 결국 두 구역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태민님이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헬라 헬라 너를 버리더라도 헬라로 소환 되고 오 헬라를 버리더라도 오스트라이더로 소환 되고 아 있고. 연기가 저될수 네. 있게 그리고 저는 감명 깊었던 게힐몽으로1코드 붙으면 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엘렉트라까지 사어가지고 엘렉트라도 바운스하면서 너를 키운다 그래서 저는 뭐 욘두 바운스하면서 너를 키우고 햄비도 바운스하고 헬라를 이용한다 이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 어, 제가 봤을 땐 네. 아오1덱보다는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은데요? <웃음> 인정합니다. <웃음> <웃음> 양자영역. 시작부터 일단 바운스죠. 연두 비스트 바운스 컴보 잡은 건 기분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이랑 상관없죠? 구공 <웃음> 벌써 추가 너래아 네. 이거 너무 좋은데? 심지어 타노스인데 타노스. 네. 잘 썰었어요. 모조월드. 모조월드. 오! 오야 이거 진짜 못 참다. 는 이거. 스랩 보여서 뭐이 턴밖에 안 했는데 대게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웃음> 자, 자 리얼리드로 리얼리 바꿨죠? 스톤. 상관없습니다. 니다벨리도 니밸리로 괜찮아요 니밸리로. 마인드 스톤 일단 스톤 다 깔아주고 있고. 자 이건 예상 못했죠. 엘렉트라. 퓨! 메트로폴리스 일단은 아웃스리시켜주고요. 여기서 엘렉트라 한번더 스톤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찬스. 그렇죠. 론두지 공격력도 올라갑니다. 또넓 공격력 올려요. 파워 스톤. 자, 엘렉트라 아, 빠졌네 하면서 파워서 냈는데 그렇데 다시 와. 아, 울려버려 와 아, 뭐야 이대 이러면 다시 또 파괴도 할수 있고 오. 와. 잠깐만, 와. 웡 잠깐만 이러면 엘렉트라엘렉트라6개야 뭐야 이거 비스트가 지금 명코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와. 와. 근데, 와. 이대 1티어인데? 자, 리치, 리치. 비고요 헬라 지금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상관없죠. 중요하지 네. 뾰룩! 아, 야, 아, 진짜 이야. 와우! 그리고 연두로 썰어버리기 공격력도 올려줍니다 색상? 우와! 아, 아, 아이 원조 맛있다 아, 네 아! 아, 아 그래도! 아, 그래! 도아둔게 있기 때문에 대박. 오! 까지 다시 한번중앙을 그냥 확실하게 이걸로 먹고요 쉘 몬거 그냥 쓴다? 네, 나가줍니다 자, 센터 록조의 스페이스 스토어 스까지 들어가고 나오는 거? 공룡 요. 색긴 있어요. 색이 난데. 어. 색이 있어요. 어차피 쌩이 하나 더 던지긴 해야 돼요. 저기. 오른쪽? 아, 어, 어. 원견빛. 원견빛. 그리고 자부를 아, 자부. 왼쪽에 그래도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합니다. 이 파워의 가치가 엄청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던져 줍니다. 똑 어. 들어왔어요. 얼마네요. 됐어. 아, 다음. 어. 아, 아, 좀 아, 많이 아, 필요한데 이러면 아, 좀 아, 좀아 까만, 맞추면 까만. 맞... 맞벨면 수면... 되나? 어때? 어탱가? 맨에 승룡을 쳤 그리고 한장 더. 한번 더. 어! 풀런 점. 와! 와! 머리 안나왔는데너이 정도다? 오! 오, 수네! 자, 태국 친구. Oh! 한국인의 매운 맛. 요 게임 받아들게 매운 맛제가 보여주겠어요. 태국도 좀 매운 걸로 유명하. <웃음> 아, 그래. 자, 고 이거는... 스타트. 오. 일단 3구역에. 어 일단은 사코스트 업소윙맨 스라이번에는널 있습니다. 널도 클록. 잡혀 있어요. 오. 클록이라. 오! 아, 오히려 좋았어. 와. 쉽 졌는데 클록 때문에 좋죠.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이제 이동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웡은 웡비 여기로 뭐죠? 오. 일렉크로. 살짝... 럭투스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클새까지 냄새가... 네. 일단 이번 턴에 갤럭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은 널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거고 안 나오면은 그냥 갬빗을 바운스 한다고 아 갬빗다 원... 전부 다 그냥 바운스 다 바운스 하겠다? 네. 만약에 여기서 널이 산다면 아니 고스트라이더가 살아드라이더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중아무나만 없는 아무나 살아도 돼요. 업서빙맨만안 살면 돼요. 버스 어. 나오면은 괜찮아요. 전부 탈출. 어. 이러면은 어 갬비 샌드 안안 태우거든요. 업서빙맨 어차피 그냥 나가면 되니까. 골. 갬비? 갬비! 갬비. 방향? 오! 그렇죠. 10고. 아. 어, 이거는 <웃음> 엘렉트로페하게된건좀 엘리... 어. 그렇긴 하지만 이 공격력을 더 올려 줬다는 그런 의미. 만약에 원겜.. 오 스냅! 오 스냅! 아, 상대방이 스냅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턴에 무조건 슈퍼플로우에 지금 갤럭투스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 마지막 턴에 원겐 빗으로 널과 이제 잡아버리면 이기거든요? 그 때문에 후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맞 스냅! 아아 맛있다 그냥 맛있어 그냥 손좀 갑니다 갤럭투스 어, 정확히 걸려들었어요 정확히 갤럭 나와서 답하게 되고 자, 갤럭이 코스모 같은 걸더쓸 리가 없기 때문에 엘렉트라 잠깐 여러분 3코 2코 1코 1 와, 꽉 채웠어. 아, 아, 그냥 뒤에 나오는 데스 널 겐비스로 잡아주고. 와, 우와, 이 뭐야? 와 이거? 아, 이덱 너무 좋은데? 그럼요. 뭐 나오는 뭐만약에 선스파카터 낸다 엘렉트라 처리썰어버리기 아, 자신이 있어. 야. 난 사람들 밀어간다. 아, 뭘 믿지 않아. 턴줘. 아, 이거 이겼는데? 포장 나왔어요. 잠깐만, 터트리면 안 돼! 터트리면! 캠핑? 어? 뿅! 아! 아! 어? 어? 마이너스? 괜찮아, 괜찮아. 오! 어! 아, 아! 그렇죠! 야! 야! 자꾸, 엘렉트로 나가주면서. 야, 이걸 이겨! 8kg! 맛있다! 와, 와, 엘렉트라가 좋았네. 자리를 차지해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오, 이게 진짜 핵심 카드였네. 엘렉트라 없었으면 마이너스 8돼고 졌는데. 아, 와. 와. 와... 자, 이번에 핸드는 딱히 좋지 않습니다. 갬빗 그렇죠. 애매하죠. 뭐 아무것도 없고. 연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 그런 게 없습니다. 어? 어. 아, 근데 <웃음> 데몬을 나중에 쓸수 있다? 그쵸. 후드를 쓰는 덱은 웬만하면 후드를 이용해요. 바이퍼를 쓰던지 카니지를 쓰던지 아 오! 오히려 그냥 파괴할 오히려 없애는 게 아니라 대문을 네. 없애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방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뭐야? 이거 냈네 이러면서 그냥 대문 내고 맞죠. 그쵸. 아 그리고 그다 실패하더라도 마지막 보험 킬몬고가들어킬고도 있으니까 빠른 구역 던졌고요 3구역 어? 던졌는데 일단 후드 처리하고 안젤라, 안젤라. 아. 따봉 날렸어요 지금 유쾌한 오? 척하지만 내꺼 마이너스 1을 왜 부셔 그렇죠. 이런 느낌? 하지만 상대방 후드 이용하고 싶었어요 지금 올린다 어. 비스트 비쇼 연두 아 연두 나온 건 살짝 가까운데 연두인가요? 딱 여기까지만 나가줄게요 어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허브의 3구역에 꽉 채웠습니다 자, 차베제 제거 제거해주고요 바운스 상대 의없소빙맨 데몬 이거 비스트가요 비스트까지 비슷, 아, 아 이렇게 저기또 바운스 좀 하네 그렇죠 예. 음문의 바운스 장인 아, 좀 강적이긴 해요 야 근데 갬빗이 안 나가지고 핸드가 조금 빡세긴 하거든요 갬빗이 진짜 키카드네요 저 갬빗만 쓰면 지금 뭐 비숍 이런 거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네 그렇죠. 일단은 너에힘 힘 실어주기 위해 업서빙이고요 업서빙. 이것도 아 이거 지금 먼저 할 필요한 센트를 해서 나갈 수 있긴 한데 이것까지는 에이 배잡시다 아 오넵마스냅까요 마스냅 마스 스냅 쪽으로 그 여기까지 네, 아 네. 네, 여기까지만 조금 더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오, 오 세요 진짜 안젤라 쭉쭉 키워 줍니다 자 엘렉트로 올라갔고 의미 없고 비숍 데에 팔콘인가요 이번에 팔콘 이건 아 좀잘 이거... 풀렸는데요? 뭐야? 미쳤어요 진짜 아, 상대방도 지금 에고 스냅 하고 있는데? 히트먼키까지 내면서 어... 접소윙맨 미스테리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센트럴? 헬라 나가주면서 아! 버린 어, 카드가 어, 없어요 오! 어, <웃음> 어, <웃음> 어? 이제 널? 엘렉트라 널? 이걸로 데몬을 자르면 데몬을 자르고 널이 17공이 되고요 어? 상대가 갑자기 왕좌의 방에 아무것도 안되면 근데 비숍이크는비숍이커서 <웃음> 져버렸는데 아! 이거는 파일트 이거는 제가 그래서 솔루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구역은 이길 수 있어요 두 구역을 못 이기거든요? 설마 두? 그렇기 때문에 널졸널 아 졸라 치면은 너무 특수한 상황 아니에요, 사실? 갬빗을 졸라 쳐도 돼요 졸라, 아무거나 아 갬빗 졸라 하는 아 진짜 좋은 거예 그럼요 이 덱이 제가 보니까 킬 몽고가 자기 1코를 부수지 않습니까? 그럼 졸라가 거의 확실히 돼요. 구역이 클린하다. 여기서 있어요? 이제 자부랑 이렇게 되면 5코에 매직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자부와 원쪽쪼 나가는 타이밍이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메가소닉 킨 에이지 워헤드 <웃음> 일단은 사공격력 더 올라가죠? 널이 얘가 터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터트리는 것도 올라가요 아니 널하고 시너지가 상당한데? 그렇죠? 이게 시너지는 많이 올라간다 원콤보를 이제 한 장으로 압축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널한 장만 나가면 좀 애매하니까 수업, 마지막 보업 갬빗은 이걸로 낸다 더 많이 버릴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솔루션 넣은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힐라 널쪽 맞고요 이게 그리고 매직을 갬빗으로 버리면 헬라를 내면 한턴 더 해요. 헬라에서 어... 매직이 나오기 때문에. 오 그런 식으로도 이용해줄 수 있다. 네? 거기까지 몬플레이. 일단 엘렉스라는 안어 키워주는 거 좋아요. 10대. 오. 네. <웃음> 10대를 먼저 미리 깔아도이 구역에. 이 구역 내지 마라. 터져버린다, 그래 어 아예 선점하는 거죠, 그냥. 깨버리게. 인비저블 인비점블 어. 근데 인비점블또 갬빗에 약해요. 그렇죠. 저기 뭔가 더 숨기려는 것 같은데 매직도 나왔고요. 일단 킬 킬본 몬거로 확실하게 제거해주고아 아, 이러면은 숨기고 있죠. 이라고 키우긴 했어요. 성공도 먹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갬빗 하면은 이제 요 숨겨둔 치부들 드러나거든요. 아하. 스냅, 스냅. 매직이 나오긴 했지만 먼저 이거는 차라리 갬요으로 가고요. 갬용? 결국 살아남은 너리나. 매직 버리면 헬라로 소환하면 돼요 홈턴이니까 확실히 갬빗이 저 인비저블 우방 무조건 처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헬라로 까는 거는 이 10대가 더 발동하지 않아요 아 내는 뭐.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거랑 터지고 나는 피를 깔아버리는 갬빗! 갬빗! 갬빗. 어, 어! 괜찮아 어. 놀 이러면 놀로가면 되고요 자, 용두 자부 알아. 살짝 맛없긴 한데 어? 아투마 코스모 어. 데어데블 좀 어. 맛이 없는데? 아니죠. 이거는 오른쪽에 10대가 꽉 잡고 있죠. 보세요. <웃음> 아 <그래서> 여기서. 널 <웃음> 70 널? 70을 10공한테 입으로 던져요. 오. 그래서 상대방이 헬파이어 클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강화돼가지고피석타고 지고. 근데 이건 진짜 기습이 될수 있어. 그렇죠. 야, 이거는 예측. 그렇다고 이 헬... 누가 예측해? 헬파이어를 안 던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가 소닉 때문에 이기는 거죠. 심리전 그렇죠. 이거 확실하거든요? 완벽해요, 지금. 그렇지 어? 10대 쪽 하나 나왔어요. 지금 뭐죠? 센트리. 센트리가 나오네? 마이너스 8이고. 어? 이거를 오면 센바에서 10대가 네. 포. 아톰아 아 죽으면 또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야. 야. 스모를깔아서 센트리를 왼쪽에 갈수 없었던 거예요. 약간 솔루션이 잘 들어갔죠? 아, 기아가 긴데요? 닉네임 김태민님의 용겜 네. 반월대 일단 플레이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한줄평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말이 안 나오시나요? 되게 너무 완벽한가요? 김태민 씨 제가 포장할게요. 댁메이킹 하셔도 됩니다. 야, 야사가 아 인정한 네. 한국의 댁메이커. 제가 우수 업체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과연 후사의 솔루션 들어간 게 과연 더 좋았나? 아니면 김태민 님의 오리지널 얘기 더 좋았나? 후사의 어. 솔루션은 메가소닉? 솔직히 이거 시너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싸요. 아...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후아그라 캐비어 같은 거야. <웃음> 정말 천상의 맛이지만, 비싸다. 아, 좀 비싸. 그래서, 이 최고급 셰프만이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 아, 아, 아,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 마냥, 열어봤던 어. 이제, 포악을 할수 있다. 포악을 할수이열명에 열명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 이게 있네, 진짜. 냉장고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에고 스냅 첫 번째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1화, 2화가 이제, 진행됐었었는데, 더더욱 더 재밌는 컨텐츠들이 늘어나니까, 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김우기운, 그리고 스냅 전문가 두 분, 이제, 푸사님과 크라니시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어 에고다 스네일